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전에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왔는데요. 필리용 필링 스틱과 토너 크림을 바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묵은 각질 관리를 해주는 요 스틱입니다. 제가 피지를 보여드리면 아직 왕성한... 30대이지만 아직 완성한 피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코 주변으로 해서 각질이나 모공 케어를 잘 해줘야 돼요. 이 사용 방법은 이게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필링 스틱을 파우치를 이렇게 개봉을 해줍니다. 일반 면봉에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 그래서 요 스틱 부분을 손으로 잡고 눈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렇게 피지 왕성이 좀 활발하게 나와 있는 T 존 부위랑 코 주변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닦아주세요. 아무래도 민감하신 피부이신 분들은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주에 1, 2회 정도? 혹시나 저는 지금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따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자극되지 않도록? 좀 더럽습니다. 다음엔 자기부터 시켜주세요. 정말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일회용으로 연봉 스티커로 닦아만 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게 피지랑 티존 부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토너 크림으로 제가 반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토너 크림만 살짝 발라줬습니다. 금발은 쪽, 바른 쪽, 금발은 쪽, 바른 쪽. 되게 뭔가 인위적으로 바른 느낌보다는 생얼 느낌인데 어? 피부가 되게 맑고 톤업이 되는 효과 하고 나서 음,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발랐어, 생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웃음> 외출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필링 스틱으로 해서 먼저 얼굴 결을 각질이라든지 피지들을 제거하고 나서 이 톤업 크림을 바르니까 훨씬 더잘 먹고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요. 응, 정말. 이 스틱이랑 토너크림은 꼭 한번.